저도 오늘 고추머도못봤어요 아, 진짜요? 어떤 거 사셨어요? 그때 원래는 제가 흰색 굴러온 샷을 샀요 아, 진짜요? 일하때공추머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렇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했데손 훈련이 바로 잘거든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 진짜요? 네, 네. 진짜 마음에 쏙 네. 들었어요 진짜요? 네그 네. 생일이고요 생일이도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 언니도 <웃음> 왜 혼자 샀냐고아 진짜요? 뭐라 했어요? 자기 스타일이라면 <웃음> 아, 진짜 <웃음> 감사해요 여기 어? 다 치대 없어요? 괜찮아요? 한남동. 사람이 거의 없어요. 촬영하니까 너무 좋다.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발음도 <웃음> 안 되세요, 이제? 입이어셨나요 아, 고메한남 갈래? 에이, 가만있는지 가세요. 곱창 쌀국수, 겉마탱이. 사장님 트렁크가 더러워요 차가 너무 더러워요 매번 저의 촬영을 도와주는 민지입니다 음. 아이고. 밥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요거트를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친절해. 깜짝 놀랬어 치마가 좀 짧으니까 불편해 하고 있어. 아, 내가 바로 담요 갖다 주고. 이게 어떻다고요? 네. 언니 아들이 친절하다고요? 네. 강추? 중요해. 강추? 어, 너무 친거해 응. 이리로 걸어가볼까? 도전! 오! 깜이야깜이야깜야야이야깜짝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박샷이거든요 너는 왜치한 아나? 지금 에 올려